로아에 돈쓸 생각이 있냐고? 이미 썼는데? <웃음> 어닉 바꾸느라고 썼는데? 아 됐어 난 솔직히 로아 왔는데 아직까지도 닥서 끌고 오기 싫단 말이야 망자놈들아 제발 딥다크한 곳으로 날 끌어들이지 마나 지금 즐겁게 하고 있다고 분위기 초치지 마 처신 잘하라고 처음부터 밀기 지루하지 않냐고요? 어 지루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에서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루하지 말라고 뭐라도 할까요? 키트라도 한번 뽑아봐? <웃음> 지루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잠자는 것 같아서 어, 잠확 깨려고 <웃음> 키트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하는 거를 어,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좀 한타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기 손에 맞는 걸 찾는 거지. 아, 그 어디더라? 그 로스트아크 그 통계내는 사이트가 어디였죠? 아, 로아와요. 거기 데뷔런터 해라. 힙스타는 마술을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힙파는 이후로 하지 않음? 다른 사, 사람들이 잘 안하니까. 솔직히 이제 애정이야. 솔직히 말해서. 아, 창수 써도 낫다야. 확실히 사람마다 이게 손에 맞는 게 있나 봐. 데뷔런터 루피엄만 <웃음> 야 솔직히 루페온의 데빌런터가 제일 낮으면 은 솔직히 담 나온거 아닌가요? 그흠 <웃음> 여기 잠깐! 외부인은 이곳을 오를 수 없다 이 녀석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줄 사람! 넌못 지나간다 <웃음> 따끔한 맛 어? <웃음> 어? 니들 눈이 없냐 시체가 됐잖아 아까 저기요. 아까 한명한명 고기 조각이 됐는데. <웃음> 와. 저거 완료 가능 퀘스트 완료해 주세요. 싫어요. <웃음> 아, 싫은데요? 얘들아. 알았어. 알았어. 해 줄게. 아. 됐죠? 아직도 를치지않이진니 그놈의 참박한 지연이 통하리라 생각했네. 나에게 이런 수모를 주어도 네놈들이 살수 있을 것같으냐 부패의 제왕 일리아카니시여 저를 구해 주시고. 도와... 러시아랑 일본 열리지 않았나요? 그러고 보니까 유럽은 왜안 열렸지? 일본은 그렇다 쳐도 어째 옆동네니까 근데 로이, 러시아 열어준 것도 참 희한하네 아 거리상 그래요? 아 러시아가 생각보다 가깝구나 야 그런 거 같아요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일본이랑 좀 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과거부터 역사로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PDNA 속에 일본이란 나라를 일단 기본적으로 혐오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줄알아 네. <웃음> DNA 각인되어 있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성적인 게 아니야. 본능적인 거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공통으로 나는 뭐 평등하게 봐야 된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도 나도 참 한국 사람인 게 일본 보면은 좀 불편하긴 하 음. <웃음> 아 그래요? 뭐 코코 쿠폰 준다고? 얘 치킨을 먹을 이유가 생겼군 제가 한동안 치킨을 안 먹었거든요 먹을 이유가 생겼어 이유가 좀 필요했어 오케이 <웃음> 로아 첫 방송이 찍먹 아니었나? 조용히 하십시오 아씨 <웃음> 어, 첨먹말 막... 겁나 심하네 <웃음> 나 사실 부먹이 <웃음> 모르셨음? <웃음> 나 부먹인데 나 부먹파야 사실 근데 사실 뭐 내가 원해서 부먹이 된건 아니고 엄마도 곧 돌아오겠죠? 어. 어, 너 와인 마시고 출입. 근데 전제 생각이 현실적으로는 빨리 편지를 전달하는 게난 낫다고 봐. 왜 그러냐면은 영원히 기다릴 순 없잖아. 그 절망감을 막. 저 그냥. 말이 어. 엄마는 돌아온다고 했어요. 아, 아. 그러니까. 전 기다릴 거예요. 아. 아. 양바타 이거 받고 싶은데. 아, 내가 왜 로아를 늦게 했을까? 누가 알려주지 나한테 로아 로아 해보라고 <웃음> 왜 늦게 했을까 <웃음> 슬프다 진짜 29일 30일 31일 와 미쳤다 이것도 못 받아? <웃음> 아 미치겠다 진짜 야 이것도 못 받는 거야 나? <웃음> 아니 나 제대로 받는 게 뭐야 그러면은 지금 와서 뽑은 의미가 있겠어? 왜, 이쪽 대륙에서 큰 명성을 얻으신 분을 만나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얘 왜이렇게 수상하게 보이죠? 옷 뭐, 뭐 때문에 그런가? 아니 촉이 좋은게 아니고 그냥 분위기가 그러잖아 지금. <웃음> 내가 이걸 한두번 한 것도 아닌데 게임을 붙잡힌 나 상자한테 졌어 목소리에 <웃음> 상자 목소리 이렇게 좋아 저 사단이 수색 중 확실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로헨델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그만 알았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한번 볼까? 대체 게르디아가 뭔, 뭔 짓걸리는지? 여기는 대체...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어? 게르디아님... 시간이 된 o the 1 I like the p u s s and I like the tree s so much weed y w u l d b e And I g e more a s a n a t o l a d s e e 3, o the 1 나의 궁전에서 현실의 것 n t h 추락할 것이다. 음... 저 언니 좀 마음에 드는데? 응? 음. 아... 씨... <웃음> 체스네? <웃음> 아, 왠 체스가 나오지? 이거 목표가 뭐야? 킹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은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아 이거구나. 아씨 머리 아파. <웃음> 정신 나갈 것 같아. 오 오. 아씨 깜짝이야. 어. 아 또냐? I don't know what this is, but it's kind of hot. 와우. 이거 저 던전 맞아? <웃음> 어 던전은 아닌 거 같고 레이드 하는 것 같다. 어 뭐야? 아좀 황해. 파이... <웃음> 아, 근데 너무 공들였다. 내가 <웃음> 가성비 괜찮나? 받지 않은 자가 들어오려 하는군. 쩌는데 어, 너로구나 발탄과 쿠쿠세이튼을 죽인 자 그리고 아크를 가진 자로군 불안이 영혼을 잠식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대에게 몽환의 축복을 선사하지. 어? 포상인가? <웃음> 기대. <웃음> 기대 중. <웃음> 저 깊은 심연으로 추락하라. 아우 발가 아 하나 둘셋넷 아오 트롤 아오 지금이야. 이 때를 노렸어. 받아라. 하. <웃음> 이 때를 노렸어. 나판리 <웃음> 귀찮은 짓을 군 <웃음>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어. 설마 런인가 뭐 어떻게 된거야 어어 아, 여상뿐인 여왕의 등장인가 이제 와서 네가 할수 있는 것은 없다 이난나 이대로 로헨델의 붕괴를 지켜보아라 외대한 선조의 영혼들이여 여왕의 이름으로 청하노니 뭐야. 이곳에 들이온 그림자를 물리칠 배을뭐 뭔데? 아 어? <웃음> 야아씨 <놀람> 오 그것은 허상일 뿐이다 빛도 이 세계도 곧 그것을 깨닫게 되겠지 조상을 잘 만나야 된다 아 큰가? 태양은 지고 황혼이 들이우고 있다 또다시 밤이 시작된다는 뜻이지 <웃음> 내 캐릭터 너무... <웃음> 내가 저래가지고 해적왕 아바타를 사줄까 고민이에요. <웃음> 아 진짜... 우리는... 어둠을 이겨낼 준비를 해야합니다. 아이 언니는 계속 로헨들이 지켜온 빛이 당신이 걷게 될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아저 언니는 뒤돌면 밖에 있어. 깜빡이 좀 켜요. <웃음> 어? 내가 뒤돌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웃음> 나와 인한 나는 오랫동안 세상을 지켜봐왔다. 아크를 둘러싼 탐욕의 시선 속에서 로핸데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세상과 점점 더 단절되었다 음... 하지만 루테란 그 남자는 우리 앞에 나타나 손을 내밀었지 지금의 너처럼 야 yeah. 시끄러운 건 질색이지만 나쁘지 않은 풍경이군